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오늘은 열무 두 단하고 얼갈이 두단 이렇게 담으려고 범위니까 준비했네요. 근데요. 요새 서이 얼갈이가 엄청 비싸요. 이건 2,500원인데 이 얼갈이는 4,000원. 한, 한 단에 4,000원. 엄청 비싸네. 이제 좀 다듬어 보겠습니다. 무가 이렇게 좀 달린 거는 넣어야 돼요. 비싸니까. 봄에는 이제, 좀, 이렇게 핵김치를 좀 먹어야 돼. 얼갈이! 얼갈이하고 열무하고 섞어서 담아야지 더 맛이 좋아요. 속에 거는 빼고. 있어다 있어. 아이고, 왔어. 응. 아이고, 왔어. 대털 날리면 안돼 소금은 종이컵으로 한두개 정도 들어가면 될것 같아다 한 시간 잘거졌지 뒤집겨서 한 30분 놔두면 돼어그손 시러워요 물 차가워 방가 안 끼고 하니까 손 시럽네 배한개 어떡해 배값 배씨아 깍전 놀랬네. 그거 버린 줄 알고 깍전 <웃음> 놀랬어. 아우 밥 멸무김치는 응. 어, 밥 깔아서 넣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. 물을 좀 부어줘야 돼. 밥이 많아니까 멸치액젓 어200 350ml 일단 부어보고 갈아올게. 갈아온다고? 음 응. 갈아야지. 밥을 이렇게 할때는밥 먼저 갈아야 돼. 이렇게 밥을, 밥이 을밥 곱게 이렇게 갈아져야 되니까 너무 잘 갈아졌지 이 다음에 난 다음에 이제 고추를 미리 풀려놨어요고추는좀 거칠게 갈아야 되니까 나중에 넣고 이게 내가 작년 여름에 또 고추를 한번 심은 데서 내가 따서 말린 거야 이게 청양고추를 엄청 매워. 와, 지, 와 지금도 매, 맵지? 음, 응 맵네 응또 갈아야 돼 자기를 흔들어서 물이, 국물이 좀 많아도 괜찮아니까 양파 파 2개 정도 깨 설탕도 좀 넣어주고 좀 달달해야 맛있으니까 마늘 생강 이제 버무리면 돼 고춧가루는 이제 이렇게 박으면서 버무려가면서 넣어야 돼 고춧가루를 맛있겠는데 이거 에? 맛있겠어 야 저기 겨울에 김장김치만 먹었잖아 어. 이거 먹으면 햇김치니까 맛있지 밥 비벼 먹어도 맛있고 이, 이 열무김치에는 고추를 갈아서 넣는게 맛있어 마른 고추를, 검고추 살살 이렇게 버물러가지고 됐지? 고추가 안 넣어도 되겠냐? 응 고추가 그만 넣어도 되겠지? 어 됐는데? 응. 깔끔하니? 응, 깔끔해? 응. <웃음> 오늘 초대 손님 모셔가지고 맛좀 보라고 할까? 응, 맛좀 봐! 맛좀 보실래요? 돈코의 <웃음> 쓴 맛을 보실래요? 어, 간이 맞나 봐. 우리는 이거 미원을 안 넣어서, 응? 어? 그렇게 막확 입에 딱 붙게 맛있지는 않아. 이제 이거야 맛있어 이거는. 미원이 안 들어가서 이거야 더 맛있어. 오 매워. 매다 근데. 음. 음, 근데 되게 쫀하다좀 어, 좀 싱겁지 않아? 맛있는데. 맛있다, 응. 젖국이 어. 맛있어서 그래. 아, 작은 건 물이 응. 많아? 아니, 왜 이렇게 고소하지? 응. 그러게요. 되게 고소해요. 응. 고소하네, 진짜. 응, 음, 되게 오도한데 응, 왜 그러지? 고소하고, 양념도 고소하고. 응. 근데 되게 매워. 와, 매워. 와, 근데 잡사 진짜 잡사, 뭐실래요? <웃음> 일단 맛있다단게 <웃음> 허벌라게 <허블나게> 아. 맛있어. <웃음> 이거 입맛 하나 는데 응. 음, 맛있어. 여기서 간이 딱 맞지? 음, 딱 됐다, 딱 됐어. 와, 매워. 내가 그, 작년에 마당에서 심은 청양고추, 뭐, 그, 따가지고 말렸거든. 청양고추다, 이렇게 매워. 이게 저녁에 먹을 수 있을까? 응, 음, 나 여기 고사묵 처음 봤어. 아니, 어차딱 맞아, 간이. 질질해 어디로? 어에음에에와세버부네잘 차가지고 아 이렇게요 봄에 어.. 햇김치 이제 좀 봄에는 입맛이 없으니까 햇김치 담아서 좀먹으라고 이렇게 담았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먹고요 이거는 우리 딸 주려고 네. 아니 근데 굉장히 김치가 굉장히 고소해요 먹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김치를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, 좀덜해야겠다 음. 너무, 너무.